이거 아, 먼저 네. 길드 상인 넣어봐야 될거 같아요. 네, 길드 상인 먼저가 좋은 거 같습니다. 길로, 사악한 어? 일격 이러면 찌르기 한장 남아있선다요? 남아있겠죠. 네. 자 볼까요? 볼까요? 비밀 등록 제작자 별미 마음가짐 공업 어... 수입 이거 먼저 어차피 이거 찍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작자를 먼저 받고요. 사악한 일격. 그지? 마음가짐 윤협 수입 아 그냥 먼저 크게 상관은 네. 없죠. 볼까요나 반봉 나기. 이야 <웃음> 윤조이 결국에 내냈네요. 자 대상 선수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아, 좋지 못한 건가요? 아, 지금 표정 굉장히 좋지 못해요. 아, 아, 아. 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 <웃음> 마음이 상해있는 태상 경수였습니다. 1세트에 독도적이 승리하게 되면서 역전승! 아. 버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룬 타게 들어갔으면 은 딜은 딜대로 들어가고 버프까지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빨리 달려야 될것 같은데요? 살짝 데모가 가능은 한데 네, 무 데모로 가야겠죠. 네, 이제 여기서 뽑히는 카드 그냥 보고 정해야 돼요. 할까요? 일단 5,6 잡을 수있고요 영혼절단 절단 역화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해야될거 같은데요 네. 먼저 절단해야돼요 있는... 네. 카드들이 붙기는 했어요 오. 음. 자, 빠르게빠르게 빠르게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따윤이 영혼시야도 나온 상황이었고요 플레이..가 빨라서 옥저버 상황이 지금 좀 따라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카드들이 붙긴 했습니다 어? 악마의 맹공? 또 있고 네, 악마의 맹국의프리안들어있는거 아. 보니까 체력이.. 자.. 네. 따윤이의 유마 플레이 네, 이런 악마의 맹공까지 오, 괜찮은데요?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복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체력 나무는 아, 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플레이했을까요? 네? 파 했는데 네. 네 체력도 없어가지고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플레이했는지 네, 굉장히 훌륭하게 해. 했... 어, 뭐야? 어? <웃음> 훌륭하지 않았요 어... <웃음> 훌륭하지 않게 <웃음> 네. 어... 아니 딱게그 화면보다 <웃음> 게임이 더 빨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더가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중계를 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웃음> 수집해야 되는데 카드를 해, 덱을 수집 손패를 수집 불기둥 5, 5뎀이잖아 이거 지나.. 지나가.. 지나가야지.. 잠깐만.. 엉뚱아! 준비됐어? 뚱아 준비됐어? 대 구회복하지 않는다. 도 아, 정의를 실현하리라. 도보 어, 그렇지. 이걸 명치를 쳐서 얘가 때리고 싶게 때리고 싶으려다가도 실케 만들어서 여기 치기. <웃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치잖아? 그럼 오거가 아, 나 이거 이득이 아니 아니잖아. <웃음> 예쁘니...괜찮은데? 오? 제발 적자는좀이 득성 아니었네? 어쨌든 이거는 맞고 어? 뭐야 잠깐만 얘왜 독성이 생겼어? 어 뭐야 해보라고? 아니겠지 아이 쳤다가 아니면 어떻 아니면 뭐... 하세요 아! 아아비 아아아아아아 안들고가 다르게 색 다르게. 빨리 해야 돼. 준비됐어? 준비됐어? 물론이지. 아아 아. 아, 아, 아. 빨빨빨 오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 y 야오 y a uya uya uya u 리나 uya a uya 오 y a uya uya u a uya uya u y 야 y 야 ya, uh ya, ya, ya, ya, ya, ya, y